광고가 나가는 중간에 경기가 시작이 되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엔드원과팀 퍼스트의 네. 경기고요. 엔드원 네. 선수가 어, 두 점을 먼저 만들어내면서 2대0입니다. 네. 자, 어, 일단 지금 엔드원 선수가 부상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발목인가요? 네. 정말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주변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수할 때 부상 때문에 안타깝게 은퇴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았죠 눈고 네, 네. 보면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딱 봐도 와저 친구는 진짜 씹어먹겠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되게 큰 부상 한두 번 당해가지고 네, 조용히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잘 뚫었습니다 오 좋아요 멋진 블락샷 골밑 빠르게 득점 오. 팀포스트 선수들이 이제 두 번째 경기라서 그런지 조금 약간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네. 2대 2의 스코어. 네, 심판분이 먼저 휘슬을 불었죠. 네. 어... 아쉽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심판분이 네. 먼저 부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별풍 200개를 받았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허탈하겠는데요. 어, 고개를 네. 고개를 굉장히 좌우로 딱 네. 좌우 15도 정도 딱 꺾으면서 네. <웃음> 아 바로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일단 네. 한번 받으면은. 네. 네, 별풍선은 이제 고수도과 같죠. 낙장불이. 한번 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반복이안 아 됩니다. 반복이안 된다. 네. 저, 네. 점, 전문 용어 나왔는데. 네. 네. 음. 근데 그거를 그렇죠. 번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다, 다시. 있, 이, 없, 어, 없었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아니 뭐. 선택에 따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니까. 네, 예, 그쵸, 이게 그쵸. 뭐 청단을 먹을까 홍단을 먹을까 이렇게 음. 고민하다가 예, 결국 이제 청단으로 가면은 그못 무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프리카 TV를 한 적이 있네요 제가. 어, 언제 하셨어요? 예전에 석주일 감독님 아 같이 해설을 한번 했었네요. 네. 어, 저도 석주일 오빠랑 해설한 적 있어요. 어, 정말요? 그 오빠라고 확인 나. 이 어? 그렇다고 석주일 아저씨 하면 <웃음> <웃음> 석주일 오빠가 네. <웃음> 지금 네 성격이 굉장히 무서우셔서 저는 야구 해설 아, 저 진짜 예전에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예전에 음. 음... 어그 하세님 롯데 팬은 아니십니까? 네네 네, 맞아요 네, 어... 저희 사촌 오빠들이 다 롯데 팬이어서 아 정말요? 네그 롯데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굉장히 그 강성 야구 팬분들이 좀 오. 많이 계십니다. 네, 사실 네.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웃음> 네. 네. 그거는 원래 하나 팬들 아니에요? 아, 아 롯데도 어. 네. 이제 이기면 서로 놀래요. 네. 오늘 우리 이겼어 뭐 이러면서. 음. 그게 그 어, 선수들이 되게 그 무서워하는 그 여섯 글자가 있대요. 그 누그가 프로가 약간, <웃음> 약간. 네. 그 글자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굉장히 압박이 된다고. 어. 예. 그런 또 인터뷰를 한번본 아,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어. 네. 근데 진짜 좀 그런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고 싶어서 지는 건 아닌데. 어, 그럼요. 네. 모든 프로 선수들은 다들 이기고 싶어서 경기하는 건데 그거를 막뭐 댓글이나 이런 말들로 상처를 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저 진짜 댓글 다 보거든요. 아, 어, 예. 제가 또 이상하게 악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품 뭐 기사가 나오, 작품 홍보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네. 뭐 댓글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세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오. 가끔 가다가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사실 제가 당나귀기 나오는데 네. 뭐 현주엽 형이랑 뭐 허재 감독님이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저분들은 농구도 잘하고 해서 나오는 건데 쟤는 왜 나오는 거냐 아 이런 거 하면 저는 거기다 댓글 달고 싶어요. 제가 데... 나가고 음.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음. 불러서 나간 거다. 네. 제가 뭐 굳이 거기 막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어 네. <웃음> <웃음> 지금 덩크 시도했는데 오. 네. 오늘 오, 경기 예. 중에첫 덩크였죠. 그렇죠. 네. 자, 백악에서 두점안 들어갑니다. 3대3 농구에서는 덩크슛이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5대5 경기보다는 조금 나오기는 쉽지 않죠. 음. 네. 많이 연구해서 오셨네요. 네. 네. 아, 그래도 좀민패가 되지 않으려고. 음. 음. 아니 뭐 완전 지금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아까 뭐 캐스팅도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웃음> <웃음> 캐스팅은 낚시할 때 해야 되는데. 음. 손맛? 이거요? 탁 네. 낚시해서 저기다 던지는 거 캐스팅이라고 하죠. 오, 오. 예. 오. 입질 어, 네. 뭐 이런 거. 요즘엔 왜. 낚시가 너무 재밌어서. <웃음> 이쪽 외로 돌파할 때 레이업은 실패입니다. 5대 4의 스코어. 어느 한 팀도 좀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고요. 네. 아, 블락샷? 어.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하다보니까 양팀도 서로 장단점을 좀 많이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비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또 이번 경기도 저득점 경기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하세님도 어, 낚시나 이런 거좀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낚시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네.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음. 그 예전에 그 이렇게 뭐 다른 낚시는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런 낚시인데 네 그렇게 <웃음> 해가지고 <웃음> 네, <로악. 웃음> 아, 아, 예. 뭔가 그 어. 아니, 성공률 100% 어예 예. 사람은 <웃음> 사람은 잘 낚을 거야 네. 네. 그 조명이 굉장히 비비드하고 네. 꿈과 낭만이 있는 어. 그런 곳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어, 그런 네. 낚시 예전에 네. 그 네. 낚시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낚시춤요? 이네 낚시춤, 춤이요? 네, 낚시춤. 이렇게 좀... 실제 낚싯대를 던지듯이 이렇게 해서 눈이 맞으면 어... 되게 막 이렇게 어 리를 감으면서 어... 따라가는 듯한 약간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안 돼? 아, 지금 어 <웃음> 오, 비하인드 팩스 <팩팩> 좋았고요. 득점입니다. <웃음> <웃음> 자, 6대5에 스코어입니다. 네. 멀리서 던졌어요. 어 정확합니다. 저런 거딱 깔끔하게 들어갈 때 보는 희열이 있네요. 음, 네. 그쵸. 렇 네. 그리고 저거를 실제 저 코트 가까이서 가면은 네. 보면은 그 그물에 촥 하고 감기는 그 소리가 있어요. 아 네,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네. 7대 7? 아우 나이스 커 인! 성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그 덩크슛의 1점이 굉장히 아쉽게 는아 그렇네요. 네. 한점 지고 있죠? 네. 사실 뭐 덩크도 1점이고 레이업도 1점이라서 네. 물론 들어가면은 팀 사기는 정말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정식 시합 때 이제 덩크 어 이거 전문용 농구용어로 픽살이라고 하죠. 픽살을낸 아 적이 있어서 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시도를 안 했죠. 아 네. 네. 아니 그... 덩크 픽살이라면은 농구공을 다른 머리에다 박은 건가요? 그러니까 링에 튕겨서 나온 <웃음> 거죠. 아, 예. <웃음> 아, 아, 아, 아까처럼 못 넣고 이렇게 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 그러니까 이게 덩크를 시도하려고 네네, 했는데 꽝꽝 네. 하다가 이제 공이 튕겨져 아, 나오는 거. 저도 예. 덩크를 하려고 하다 다른 사람 머리에 이렇게 꽝 음. 하시더라고. 그, 아, 근데 뭐 사실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많이 그 그렇게 박으셨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제가 머리를 많이 쓰는 역할을 많이 했죠. 네. <웃음> <웃음> 2분 25초 이제 남았네요. 24. 네. 23? 빨리 끝났으면 좋겠나 봐요, 시간 은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분들한테 <웃음>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3대3 농구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4쿼터 해가지고 4 0분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럴 3, 수 있죠 네, 3대3은 이제 10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네. 네. 10분인데 이제 쉴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직접 떼어보면... 떠 아우, 바르면 안 되지 네, 직 떼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네. 사실 10분이 거의 뭐, 기분에는 30분 이상 느껴지는 기분이고 진짜 이건 띠버.. 어.. 왜 이봐.. <웃음> <웃음> 이 발음이 안 되지? 띄어본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네.. 아. 약간 단거리 달리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나 서울 사람인데 왜 자꾸 사투를 리 예. 아, 좋습니다. 어, 팀, 팀 퍼스트가 이제 좀 외곽이 좀 퍼지고 네. 있고요. 네. 짧았고요. 네, 네. 네. 그렇죠. 길진 않았죠. 네. <웃음> 아, 예. 아, 그래서 어, 네. 아, 예. 지금 팀 퍼스트. 아, 예. 꿀밑 레이업슛인데 히스를 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칙이죠. 네. 네. 네. 사실 이번에 팀 퍼스트가 공격을 성공한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갈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분 10초 남겨두고 있고 음. 넉 점차 간격에서 만약에 더 도망가게 되면 앤도원의 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아니 근데 그 박광재 해설위원은 이제 고향이 서울이고 네. 우리 하세님은 고향이... 어? 어 저는 강원도요. 강원도요? 어. 네. 어, 강원도 어디? 강릉이요. 강릉. 네. 예. 어? 찬흥님은 어디세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여수입니다. 어. 되게 서울사람같고 저랑 광재님이 약간 <웃음> 아니, 저는 왜서울사람안 같아요? <웃음> 아니, 광재님이 약간 전라도, 여수 <웃음> 저, 느낌인데 저서울에을때 <웃음> 나왔어요 네. 아. 아,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연기하실 때 전라도 사투리하면 되게 잘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아, 전라도 잘... 사투리 잘 못합니다 보니! 음. 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저 아. 얼마 전에 여수 갔다 왔습니다 네. 오, 네낚시하러 어 낚시 좋죠. <웃음> 네. 밤바다에서 밤바다 네. 낚시 네 저쪽 <웃음> <웃음> 어, 어. 여수는 밤바다죠 네 그렇죠 자 스틸 성공합니다 어. 되게 퍼프하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부상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3대3은 네. 너무 이제 음, 그렇죠 빠르고 이러니까 저도 그때 3대3을 뛰었을 때네제 얼굴에 상처를 낸 친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 얼굴로 먹고 사는데 <웃음> 얼굴에 상처를 내가지고 네 굉장히 그때 속상했죠 얼굴로 먹고 사는 거 확실합니까? <웃음> <웃음> 확실합니까? 아, 네. 네 아니 어찌됐건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아, 아. 네. 비율로 치면 은 얼굴이 덩치 팔이 아, 정도 느낌이 좀 아닌가? 아, 9대 1이에요? 9대 1? 아, 예. 아, 두분 케미가 굉장히 아, 약간 아. 김성주 안정한 느낌이에요. 어우, 극찬이네. 네, 어, 어, 아, 네. 어떻게 분이, 또 그분들께 견줍니까? 아, 예. 너무 재미지네요. 그, 그 김성주 어, 뭐라 고래죠 방송인 그분은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처음 시작하실 때 스포츠 캐스터로 시작을 하셨다가 맞아, 맞아. 방송인으로 전환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요즘에 워낙 많이 방송에 나오시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전광판이 고장이 났네요. 음, 네. 그렇네요. 네. 네,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광판이 고장났을 때좀 어, 빠르게 복구가 되면 다행인데 네. 한 번씩 그 전선이나 막 이런 게막말안 음.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아, 지금 그래서 이제 멈췄군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네. 저 기기를 계속해서 손을 보고 있고. 네. 지금 복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됐네요. 아, 예. 네. 다행히 도 이제 퇴근 시간이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이 경기 흐름에 변수가 될수 있거든요. 변수, 아, 될수 아, 아, 있죠. 네. 그렇죠. 진짜 막 흐름이 좋게 올라가던 팀한테는 되게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네. 지금 엔드원 입장에서는 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약간 네. 기회가 되잖아. 자두점 만들어갔는데 팀빈으로 어. 다시 도망갑니다. 네. 아무래도 승패가 결정은 난것 같죠. 그렇죠. 네. 좀 시간이 이제 어. 5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경기가 마감됐습니다. 15대 12의 스코어로 팀 퍼스트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케페우스 A팀과 CBS, CBSAK팀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예선 마지막 경기. 그렇죠. 네. 이제 바카데미가 2승 그리고 캐페우스가 2승. 이두 팀이 이제 파이널에서 맞붙겠고요.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저렇게 베이스 라인 파고들 때 다른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 있으면은 뭐 멋진 패스가 나갈 텐데 그렇죠. 네. 자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CBSK 선수들도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사실 뭐한 네. 경기만 뛰어도 힘든데 지금 뭐세 경기째니까 네.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그래도 전 아이템 다 했는데. 네. <웃음> <웃음> 바야흐로 한 20년 전이죠? 네. 한 그렇죠? 25년, 25년 하... 정말 오래전이네뭐 굳이 그럴까? <웃음> <웃음> <웃음> 예, 강산이 두번 바뀌고 이제 또또 네. 예. 바뀔 준비를 하는 네. 이제 그 시기인데 자, 빠르게 파고들다가 빼줍니다. 돌파하면서 레이업 성공. 아니 근데 제가 농구를 아까 저기에서 골을 좀 던져봤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쉬운데 손목의 힘이 굉장히 그 근력도 엄청 좋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농구가 그렇죠. 네. 그렇게 서... 단답형으로 <웃음> <웃음> 설명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웃음> 예. 아니 농구가 사실 손목으로만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하체 힘과 같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요하는 운동이라서 그렇죠 네. 그냥 예. 손목으로만 던지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어, 박강재 해설위원 같은 이제 네. 하체와 상체와 네. 어떤 머리의 밸런스까지 네. 이제 같이 이렇게 딱 이제 저는 근데 손목으로만 던지는 스타일이긴 해요 예? 네?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했죠 <웃음> 자 멀리서 던지는데요 아, 음. 그물을 쓸고 갑니다 저게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다 보면 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요 정도 힘으로 탁 이렇게 털었을 때 날아간다라는 네. 이제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몸에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충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걸알 거예요. 네. 정말 이것도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반복되면은 몸에 익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선수들이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 몸이 좀 무거워졌죠. 네. 네. 발도 많이 느려지고. 어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요. 네. 선수들은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하선님 아직 뭐 괜찮으시죠? 아 예, 괜찮아요. 예. 저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결승전은 네. 집에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아 예. 아 <웃음> 조기 퇴근하시겠다. 예. <웃음> 아. 광제 해설위원과 <웃음> 네, <웃음> 파이널 무대 잠시 후에도 보내드리고요. <웃음> 네. 아니요,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웃음> 자, 잠시만요. 지금 부상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예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큰 네.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정말 팔꿈치 같은 데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아, 사실. 그럼요. 뭐 코, 네. 눈두덩이, 뭐 광대 네. 이런 데 팔꿈치로 가격당하면 아, 저도 선수 시절에 납니다. 팔꿈치에 맞아서 코뼈가 두 번이나 부러져서 <웃음> 네. 그때 좀 이쁘게 세웠어야 되는데 네. 아. 아 지금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어... 자연산입니다 예. 어, 지금도 코는 높으세요? 아니에요 네. 높지 않아요 사실 필러 실수로 했죠 아, 예. <웃음> 그렇군요. 아, 이거 예. 왜 뜬금없이 여기서 고백을 <웃음> 아. 이거. 예. 아, 아니 뭐 그것도 일종의 뭐 자기 관리 아니겠어요? 예. 아, 그렇죠. 예. 제 양심에 찔려 가지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기엔 너무 해서. <웃음> 네. 자, 4대 1에서 코합니다. 안쪽으로 볼 투입. 어, 좋아요. 예. 저 플레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자주 하는 플레이인데.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스텝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드리블을 놓으면서 해야 되는데 저 상황에서 트래블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좀 스텝 놓는 거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야. 모든 센터 분들은 좀저 플레이를 스피드 무브라고 하는데 스피드 무브를 좀할줄 아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큰 무기가 될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상대의 체중 그 미는 힘을 네. 오히려 좀 여기용 하는 거라서 예, 음. 네. 되게 어, 좀 공학적인 기술입니다. 네, 나름 네. 고급 기술이죠 그렇죠. 그 고급 기술을 또 많이 사용했었던. 예. 네. 네. 그렇죠? 진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수가, 수비 선수가 밀고 있는 느낌이 들면은 그걸 역용해서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음, 그렇죠. 지금은 또 실책이 나왔고요. 캐페우스 A팀이 지금 경기를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결승을 위해서 조금 체력 안 돼. 아, 지금 케페우스 B팀이 이승이고요. 아, B팀이 이승이군요. 예. 예. 집중을 네.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다시 엎드리...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엎드리세요. 어, 배먼 같고 와. 아, 이름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긴 헷갈리죠. 하죠. 네. 이게 그러면 네 명인데 세 명이 뛰고 한 명이 교체 선수잖아요. 네. 그럼 뭐 부상이 있을 때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힘들거나 어... 뭐그 선수가 좀 못하고 있거나 네. 좀 이렇게 그거는 팀 상황 상황에 맞춰서 교체를 음. 하는 어... 거죠.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교체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네. 어, 막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 선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힘들 때 잠깐 쉬었다 나가는 게 정말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음. 어우.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정신. 네, 이렇게. 스포츠 정신. 저렇게 일으켜주면서 이제 공동이를 네. 토닥토다, 예. 미안하다.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음. 외곽에서 걸립니다. 바깥쪽으로 네. 좀 나오고 있고요. 넓게 띄웠는데 아 슈팅, 네. 슈팅이었네. 그렇죠. 네. 네. 들어갔으면 또 오늘 하세님이 또 음. 되게도 진기병기한 장면으로 또 한번 보는 건데. 네. <웃음> 네. 그거는 알고 계신 거죠. 3대3룰 중에 네. 그 상대편 리바운드 잡았을 때3점 라인 밖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그거, 모르고 계세요. 네,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요렇게 공고 잡으면 네. 3점 라인 밖으로 나왔다가 아 들어,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공격을 하는 순간은 이제 음. 그결정이가 그 되는 예. 네. 요 음. 아, 그럼 리바운드를 해서 바로 내가 바로 하는... 넣으면 아, 그게 반칙이 되는 거나그요 아, 네. 그러면 골대가 네. 하나니까. 네.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웃음> 왠지 제가 느낌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음, 네. 그래서 오늘 어, 뭐 주식이나 이런 건 어디가 좋아요? 정보좀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저도요. 네. 제가 주식은 닭가슴살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음. 음. 그렇습니다. 예. 네. 점점 체력이 예. 떨어지고 있죠. <웃음> 요즘에 뭐 예. 금, 금이나 금은뭐 이런 게좀 많이 오른다고 하긴 네, 하던데. 네. 저는 진짜 주식은 진짜 1도 몰랐어요. 네. 잘안안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모르면은 손안되는게 낫죠, 네. 주식은. 네, 그렇죠. <웃음> 아, 근데 댓글에서도 여기는 지금 점수가 좀 많이 안 난다고. 네. 근데 사실 진짜 힘들 거예요, 선수들도. 네. 그렇죠. <웃음> 점수가 또 많이 나는 경기들이 있고. 네. 음. 점수가 안 나면 또안 나는 경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그런 게또 조금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좀 재미는 있죠. 보는 그렇죠? 네.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는데 선수들이 진짜 체력적으로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사실. 그렇네요. 예. 그래도 저는 전화했더는 안 그랬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기승전 어, 본인의 고교 시절 잘. <웃음> 기승전 낮 때는. 예, 기승전 낮 아, 때는. 네. 아재가 다 됐네요, 진짜. <웃음> <웃음> 예. 두 점씩도. 네 선수들이 아까 경기와는 진짜 확연히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어요. 많이 느려졌죠. 네. 네, 네. 외곽으로 올라갑니다. 아...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네. 슈팅 확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거기다 이제 선수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예. 진짜 체력 소모가 두배 이상은 힘들 거예요, 진짜. 자, 노바스캐시고요그 전에 반칙입니다. 1분 20여 초. 예전에 어, 박강재 선수는 그 스포츠 마사지나 뭐 이런 거좀 많이 받으셨어요? 네. 어, 제... 갑자기, 네, 예. 갑자기 봤어.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네. 왜 약간 그 회복 훈련이나 이런 거할때 마사지 네.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제일 뭐 아픈 부위나 저는 예. 뭐 사실 선수할 때 무릎 정도가 좀안 좋아서 아 네. 마사지 하니까 기억나는 게 제가 동네 사우나에서 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지금은 뭐 사우나 가기가 좀 그렇지만 예전에 그렇죠.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서 전신 마사지 해 주세요. 네. 그 세신사분한테 음, 얘기했더니 예. 등만 하고서 네.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 예 죄송한데 등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예 그만하시라고 아면제 <웃음> 몸이 쉽지 에이. 않죠 면적이 네. 두 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코인 세탁소라고 치면 같은 같은 <웃음> 코인인데 대용량 이불 가지고 와서 <웃음> 네. 500원 내고 세탁해달라는 건좀 양심에 없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하세님을 해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얇은 이불보 같은 <웃음> 어, 거 하나인데. 그렇죠. 네. 어. 광재님을 해달라고 하면 약간 구스다운 이불 같은 <웃음> 네. 그런 거예요. <웃음> 그렇죠. 네. 어, 비교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뭐 <웃음> 뭐 적절하긴 한것 같은데 네. 네. 기, 기분이 썩 좋잖아. <웃음> 20여 초 남았는데 동점인데 네. 그렇죠 7대7이죠 네. 지금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네. 양팀다 10여 초 남겨두고 있고 어. 자 멀리서 던지는데 아. 다시 시간 있어요 네. 쏩니다 안 들어가네요 시간 아직 있어요 시간 아직 바로바로 노바스켓자 7대7입니다 선수 일단은 어, 우열을, 두팀 모두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요. 오, 네 맞아요. 어, 마 살아있네 님이 예, 박찬웅 쇼스틴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접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아 아닙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너무 좋죠. 네. 네. 게스트하면 박찬웅이지. 아왜 그러세요? <웃음> 네. 삼초 바이럴레이션 지금은 왜 공격권이 바뀌게 됐는지 아세요? <웃음> 아니요, 전는 이제 광재님이 설명해주길 기다리고 있죠. 아 네. 아니, 지금은 <웃음> 이제 경악입니다. 공격수가 저 페인트 존이라고 그러죠. 저 페인트 페인트로 칠해놓은 페인트 빨간색 존. 네모난 거. <웃음> 네, 저 안에 3초 동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네. 네, 공격자가. 네. 그래서 이제 공격권이 바뀌게 된 거죠. 음. 여러분들도 처음 하셨죠? 아닌가? <웃음> <웃음> 아 근데 오늘 광재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규칙도 알아가네요 네. 근데 저도 요즘에 농구 안하는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네. 가물가물. <웃음> <웃음> <웃음> 자, 멀리서 던졌는데 안 들어갑니다. 8대 7이고요. 정말 선수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네요. 네, 역력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대로 올라가요. 빗나갑니다. 돌파를 선택했죠. 골밑! 아 득점! 자, 이렇게 자 경기가 끝났습니다. 9대7의 스코어로 연장 접전 끝에 케페우스 A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